이라는값이나오고이에스이 에프리 네. 에이 에프리 이에리고이에프요에이리이에리이리스고이리에스고이리고이 에프리 이 에프리 아, 네, 에이에고이용해서에스이에프에이은에스는 이 성립 하 려면 F 키0이되 려면 F p 마이너스 2나 F s 마이너스 2를넣 으면 A 마이너스 2를 어야 되 고, 이슈가르 아, 네. 그리고 여 기서 B, A 수준 까지, S 나 c 역 마이너스 2 나도 되 이러한 경우 는요 그래서 F p 마이너스 2와 F s 마이너스 2들2 분의 4 네. 똑같이 마이너스 A 분의 b 가 나와요. 저렇게 되는군요? fx일 때 두근은 네 q하고 어리고 아. fx의 두근이 q와 r q와 어릴요 음. q와 어고네 q와 어릴때 이게 네. 0이 되는 두근이니까 네. fx의 q와 어릴때 을때네 근데 이 fx-x는 0에서 아, fx-x는 0이 되어야 되는요네 마이너스 X가 추가되 a del c u b X가 e l Cuba X는 l 이 u 스 a del 이 u 이